좀 전에 영상은 이제 부품이 정상적 이었을때 예, 터보의 움직임이고요 이 밸브가 밸브가 움직이지 않죠 s k 5 입니다. s SK5 k 5차량이고요이 음, 차가 엔진 파손으로 인해서 이제 중고 엔진으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중고 장, 그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하고 음, 경고등이 뜨고 출력이 안 나고 어, 그래서 이제 입고를 했는데요. 고장 코드를 보니까 이제 터보 입력, 터빈 입력, 터보차저 밸브 열린 상태로 고착 이렇게 음,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일차적인 작업은 DPF가 너무 과도하게 막혔기 때문에 DPF 경고등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DPF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고 나서 시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 고장코드가 떴습니다. 시동을, 키기 그 시동을 키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바로 고장코드가 아, 나옵니다 그리고 음, 키온시 에서는 이제 경고등이 이제 들어오지 않고요 키온 상태에서 키온 상태에서 수거를 하면은 이렇게 고장 코드가 다시 뜨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은 계기판을 이렇게 돼지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경고문구가 뜹니다. 고장코드를 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터보 차저 벨브 열린 상태로 이제 고착이라는 고장코드가 나옵니다. 엔진 쪽을 보시, 보시면은요. 터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어, 안쪽 거랑 이 바깥쪽 게 있는데 이안쪽거 같은 경우는 액츄레이터 방식이고 이거는 진공 방식입니다 우선 정상적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터보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시동을 이제 켜자마자 이렇게 터보 액츄레이터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부품 냉각수 전환 밸브거든요. 헤드쪽에 장착이 돼 있어서 헤드하고 이쪽이 움직이는 냉각수를 차단을 해서 빠르게 열을 올려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에 보면 은 이게 진공식입니다. 진공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이 진공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이요 이 다이어프램, 이 전환 밸브 내부에 요 고무 막이 있을 겁니다. 그 고무 막이 이제 고장이 나면서 진공이 이쪽으로 이제 다 새버립니다. 진공은 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여기 보시면 요 호스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 음, 마스터 실린더 쪽으로 가는 진공입니다. 이제 진공이 아주 센 진공이고요. 이 호스들로 연결을 해서. 전환밸브라든가 터보 제어해주는 액츄레터 이쪽에서 진공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요 밑에 있는 밸브도 그렇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이어프램에서 진공이 세면서 당연히 터보 쪽으로는 진공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요거는 현재 이제 교환되어 있는 상태고요이 밸브가 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이 터보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터보액츄에이터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터보 쪽으로 이제 고장 코드가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게요 밑에 있는 터보 액츄레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 위쪽 부분 위쪽 액츄레터가 진공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게 정상적으로 로드가 움직이고 이 진공 액츄레터 쪽으로 해서 그 진공이 정상적으로 안온다 그러면은 진공 라인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음, 진공 확인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진공 게이지로 해서 음, 진공이 이제 땡겨지는 부분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런 부품이 없다 그러면은 플라이어나 요런 거로 해서 요 호스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튼 이차의 이제 출력 부분에서는 이제 진공 누설로 인해서 어 원인이 이제 발생된 거고요이 터보 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dpf 도 당연히 이제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막혔던 거고요또 특히나 이제 그이 엔진 자체가 중고 엔진 이다 보니까 또이 차가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한 3주에 한 1리터 정도가 먹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적으로 다 연동이 되면서 이제 dpf 쪽에 매연이 과도하게 이제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경우죠 가급적이면 이제 중고 엔진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고 엔진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음 중고 엔진을 갖고 와서 조금 어느 정도는 확인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